네 안녕하세요 정신 나간 펠릭스예요. 오늘은 이렇게 어, 생긴 국수를 좀 쉽게 뭐 어렵게 만들려면 뭐 무슨 수가 없겠습니까만은 저희는 한정된 CPU 이렇게 썩 좋지 않은 CPU와 썩 좋지 않은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이런 국수를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방,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웃음> 이게 국수가 <웃음> 짜장면 국수 가기도 하고 뭐 콩나물 같기도 한데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국수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새로운 창으로 문을 열게요 여기서 이건 필요 없고요 이제 국수 면발을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하나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이렇게 플레인까지고요. 어, 스케일 x 축만 쭉 줄여서 이렇게 국수 한 가닥을 만들어 봅니다. 어, 숫자 키패드 쪽에 있는 그 점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 아시죠? 예, Sx, Sx 하니까 뭐 <웃음> 욕한 거 같은데 스, 어, 스케일 x 축으로 예, 이렇게. 국수면발을 하나 만듭니다 지금 얘는 부피는 없는 거예요 그냥 평면입니다 이렇게 놓고 어, 루프 컷을 할 거예요 제가 컨트롤 R 을 했어요 R 을 하고 이렇게 어, 마우스 휠을 굴려서 몇개 정도를 하는데 어, 몇개 정도를 할 거냐면은 50개 한 60개 정도 뭐 100개를 하셔도 관계 없지만 저희는 그 사양이 좋지 않은 CPU에서 지금 이 작업을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컷의 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CPU에 좀 부하가 걸려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나, 나눠주세요. 음, 제가 봐서는 50으로 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50으로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국수 면발 하나가 됐어요. 두께가 없는. 얘를 두께를 주게 되면은 버텍스가 늘어나고 어쨌건 이제 그 계산해야 될그 버텍스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CPU에는 무리가 가니까 얘는 이렇게 평면으로 평면국수를 만들 거예요 평면국수를 만들어서 어떻게 평면국수는 좀 보기가 안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국수 모양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모디파이어에, 모디파이어에서 그 솔리디파이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럼 어차피 부피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둥글게 둥근 뭐 스파게티 면발처럼 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그 칼국수 면발처럼 그냥 두셔도 되고요. 그건 나중에 할 일이니까 일단 요렇게 해볼게요. 자 국수, 국수가 국수제 음, 경험상 음, 한 100가닥 정도면 아주 충분해요. 그래서 어레이를 해서 북쪽으로열0개좀 사이를 좀 띄워 놓고요. 사이를 좀 띄워 놓고. 네. 그 다음에 한번더어레이를 추가를 하고, 이번에는 relative offset이 아니고요. 그, constant offset을 할 거예요. 그래서 x축은 제로고, z축으로 늘려 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10개, 그러면 위를, 위아래로 위 10개, 좌우로 10개 해서 100개의 국수가 생긴 거예요 자, 얘는 조금 줄여줄게요 이렇게 세어보지 마세요 이거 100개입니다 <웃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위쪽으로 옮길게요 GZ 네, 이제 이 국수를 이제 자유로운 그 프리한 형태로 해가지고 그릇에 담기만 하면 돼요 음. 자 그릇을 하나 만들게요 UV 스피어 해서 일단 엑스레이 음, 모드로 놓고요 에디트 모드에서 위쪽 반을 딱 떼어서 없을게요 딜리트 버텍스 그런 그릇이 됐어요 이 위에서 보면은 gx 얘가 이 그릇으로 딱 떨어지면서 음그 자유로운 형태로 이제 변형이 될 건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 모양 그대로 떨어지게 되면은 국수 이 왼쪽 오른쪽이 점점 이제 그릇 바깥에 이렇게 걸리게 돼요. 굉장히 지저분한 국수가 되니까 얘를 <웃음> 얘를 한번 접어서 그 다음에 떨어뜨릴게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토르스 라는 거를 써서 얘 RX90GZ 자, 얘가 떨어지면서 이 토르스에 한번 걸려서 이 도넛 모양에 한번 걸려서 한번 접히고 그 다음에 그릇에 떨어뜨릴 거예요 준비는 다됐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그 physics 음, physics property를 여기서 주죠 physics property를 close를 줄 거고요 close 중에서도 이제 그뭐라죠 preset이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어, 리더 정도로 줄까요? 리더 정도로 줄게요 가죽. 가죽끈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주고요. 그다음에 얘도 콜리전 기능을 주고 얘도 콜리전 기능을 주는데 이제 콜리전 기능 중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싱글 사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콜리전이 이 바깥쪽 면에는 콜리전이 형성이 되는데 이 안쪽 면에는 콜리전 그 그러니까 충돌 그 감지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 그러면은 얘가 이 국수가 이 그릇에 담기지 않고 그냥 뚝 떨어지는 그런 어 불상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싱글 사이드를 없애겠습니다. 얘는 싱글 사이드에도 관계 없어요. 전부 다 외, 외면만 보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제 자 스페이스 키 눌러서 작동시키면 얘콕수가 예, 이렇게 걸리죠. 어, 근데 서로 이렇게 교차가 되네요. 다시. 서로 이렇게 교차가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셀프 콜리전이 지금 활성화 안돼 있어서 그런 거니까 다시 처음으로 가고 얘는 그 크로스 크로스 프로퍼티 중에서 보면 여기 보면 콜리전 중에 셀프 콜리전이라는게 있어요 셀프 콜리전을 활성화 시켜 주시고 디스턴스를 저렇게 주는 것보다는 좀 작게 줄여 줄 건데 제 경험상으로는 0.005가 제일 적당해요 음, 그렇게 하고, 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스페이스 키 눌러서 작동시켜보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부딪히겠죠? 네, 부딪히고, 잠깐 정신 차릴 때까지 잠깐만 두세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스페이스 키 눌러서 세워요. 그 다음에 얘를 치워줄게요. G, Z. 그 다음에 다시 스페이스 키 눌러서 자유낙하 시킵니다. 네. 예쁘게 떨어졌네요. 근데 그릇 바깥에 좀 있네요. 이게 그릇 속으로 다시 들어갈까 모르겠네요. 아, 네, 다시 들어가는 느낌이죠. 네, 무슨... <웃음> <웃음> 중계 방송하는 것 같지만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이게 아닌가요? 네 하나는 들어갔고요 얘가 영 들어갈 기미가 안 보이네요 일단 세울게요 자, GZ 다시요. 다시 스페이스키 눌러서 한번 접히게 하고 <웃음> 충돌 일어나서 자세 안정화 시키고요. 사용에서 얘를 GZ 하고 다시 스페이스키 눌러서 작동시키면 그릇에 딱 떨어지겠죠. 이번엔 네. 아주 예쁘게 들어갔어요. 이제 조금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 주면 됩니다. 그대로 기다릴게요. 아마 CPU가 음... 저는 라이젠5를 쓰고 있는데 음, 글쎄 요즘에 뭐그 정도 CPU는 다들 갖고 계시지 않나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그렇게 썩 좋은 사양은 아니라서요 이렇게 하고 네 세우고 한번 볼게요 네 요렇게 가지런히 국수가 놓였습니다 너무 가지런하게 놓인 것 같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 국수의 셀프 콜리전 높이를 0.005가 아니라 7 정도를 줄게요. 그 다음에 얘도 프리셋을 리더가 아니라 데님으로 할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 리더보다는 데님이 조금 더그 힘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세우고요. 얘 빼주고요. 그 다음에 자유낙하시킵니다. 기다릴게요. 잠깐 세우고요.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국수 같을 거예요. 아마. 네. 이렇게 둔 다음에, 이렇게 둔 다음에, 이제 이 국수에 모디파이어를 조금 더 추가를 시켜 줄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두께를 좀줄 거고요 솔리디파이 요정도요 요정도 주고 그 다음에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줄 거예요 근데 여기선 좀 시간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예 이렇게 해서 예쁜 면발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 면발만 따로 지금 음 뭔가를 움직이려고 해도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얘를 얘가 아직 그 모디파이어가 지금 더 플라이가 안 돼서 그래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정도 국수가 뭐이 정도 국수의 그 모양이면 괜찮다 싶으면 그냥 전부 다 어플라이를 위에서부터 시켜주세요 밑에서부터 하게 되면 에러가 나니까 위에서부터 어플라이 어플라이 어플라이 해서 오시면 되고요 음 그렇지 않고 이게 뭐 면발이 좀 두꺼워 보인다 그러면 뭐 처음서부터 다시 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S X 조금 줄여주세요 좀 이렇게 얘가 부하가 걸리는 건 지금 서브디비전 때문에 그러니까 서브디비전을 요번에 살짝 좀 없애볼, 없앴다가 애볼없 다시 해볼게요. 자, S X 이렇게 하면 국수가 좀 얇아지죠? 네 이렇게 하고 GZ 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번 부딪히고 살짝 안정화되면 링 빼고요. GZ 하고 자유낙가시킵니다 그릇밖으로 <웃음> 얘네들은 자하면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웃음> 안 들어가네요 다시 GZ 하고 얘가 왜 그랬냐면은 지금 왼쪽으로 쏠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떨어지면서 오른쪽으로 갈려는 힘을 받으면서 이쪽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트 네떨어뜨리다 잠깐만 세워서 속을 볼게요 스페이스키 눌렀고요 네. 면이 더 작아지긴 했네요 무슨 모리소바 면처럼 얇아졌네요 하여튼 이 면의 굵기라든가 뭐 이런 생김새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멈추겠습니다 멈추고 이제 서브디비전 다시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국수 모양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고정을 시키세요 apply apply apply 다 apply를 하시면은 얘가 그냥 하나의 딱딱한 오브젝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그릇을 따로 만드셔서 그릇에 담긴 뭐 국수 모양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이 그릇에 콜리조는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국물 채우시고 고명 얹으시고 해서 뭐 라면을 만드셔도 좋고 짜장면을 만드셔도 좋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이 국수를 만드는 방법 중에 어 다른 데는 이런 강의를 못본것 같아요. 하여튼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뭐 필요가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쉬워요. <웃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이렇게 국수를 간단하게 만드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